<웃음> <웃음> <웃음>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부를> 참이냐 <웃음> <웃음> <웃음> 자, 멀죠 그러니까 이제 더 스프링이 세죠 그러니까 더 편하죠 뭐 하기에요 정밀한 움직임을 하기 에 이제 흉곽에 큐를 주지 않아도 돼요 Y에 요거의 이승계로 그래가 그런데 회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일하고 땡길 일이 아니라 얘를 본인의 체중을 감당하는 것으로 쓰는 것을 회원이 알기만 하면 펠빅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펠빅볼 좀전뭐 떨어져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뭐, 뭐 어쩌고 뭐 이러더니 만 지금은 뭐 연기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붙어있죠? 네. <웃음> 그러면 팔의 힘이 세졌어요? 뭐 이런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얘를 얘를 위로 머리꼬리 사람이 나르죠. 여기서 여러분은 고관절과 슬관절의 앙상블을 보셨죠. 언제 누가 구피라고 랬어요 누가 피라고 랬어요힘 주라고 해서 말라그랬어요 그냥 몸은 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네. 세번더 보여주세요. 귀신 같죠? 목에 힘을 주세요 마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저렇게 허리 아픈 사람한테 저런 동작 시키면 안돼. 저기요 선생님이요 아프게 시키신 거거든요. 허리는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보다더 작은 움직임도 거시기하게 시키면 허리가 아픈 거지요. 네. 자, 상지함에 그러니까요 팔을 잡았을 때, 그 지금 이제 허리를 펴고 굽히는 동작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팔을 잡았을 때, 손을 잡았을 때. 어깨 팔꿈치가 움직일 때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팔을 잡아 땡기면 가지도 못하고 못 가니까 허리에 힘들어 가고 그러니까 다리 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지가 뭐냐 그럼 여러분 수상스키 혹은 뭐 서핑 뭐 아니면 그 윈드 서핑 이런 거할때 팔이 뭐해요? 하는 게뭐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때 팔이 뭐하냐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해요?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목이 편안한 거는 왜 그래요? 팔이 얼만큼 가져야 될지를 아니까 왜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게 상지예요. 놔보세요. 이제 이거 잡아보세요.